네, 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어, 오늘은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가격을, 그러니까 차트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는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가격은 왜 움직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이쪽 한번 볼게요. 검색으로 표시된 게 가격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이 내려오다가 어느 일정 수, 일정 가격이 되면 아이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 팔려는 사람보다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면 그런 가격 수준이 된다면 구매의사를 표현하고 그런, 그런 가격을 확인한 가격대가 되면 점점점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파는 사람은 당연히 줄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가격이 되면 그가격에서부터아 여기서는 더 이상 비싸기 때문에 사지 않을 테야 혹은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나는 수익을 만들었어 또는 어, 이 가격에서는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가격선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의 압력 판매 압력이 강화, 강해지는 강 가격선이 되면 그가격부터 가격이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수준이 돼서 사는 사람이 반대로 또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겠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판다는 사람보다 구매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가격은 해당 해당 가격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가격에서는 그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이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와 동일한 동일한 생각을 갖는 가격대로 다시 바뀌게 되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가격에서 구매하는 가격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고 있는 사이클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 이 부분이 고점이죠. 고점에서는.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판매하는 사람만 늘어나게 되는 늘어나게 되는 가격대가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되고 과거의 가격의 심리적 역향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예전에 구매했던 가격선에서는 재차 또 재구매 의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의 심리적 역향과 이해관계를 통해 판매했던 공급 가격선에서는 또 판매 매도 물량 매도 물량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사이클 내에서 봤을 때 사이클 내에 오래된 수요 전 중요한 가격선은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뛰게 되죠. 음, 이걸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 시간에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이라는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아마 많이 배웠을 건데 학창 시절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내려가는 거는 가격이 아주 높을 때는 아주 높을 때는 사려는 사람은 아주 적죠. 하지만 가격이 내려갈수록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가면 팔려는 사람은 팔려는 사람은 음 가격이 오를수록 팔려는 사람은 점점 점점 팔고자 하는 생각이 좀 강해지겠죠.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치면 아마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고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이건 합의된 수량이겠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이번에는 팔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이 늘어난 가격이 되, 도달하면 이렇게요.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가 되면 가격은 가격은 이와 같이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려갈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체결량도 많아질 겁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팔려는 사람이 적어지면, 팔, 팔려는 사람이 적다는 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마찬가지로 구, 예, 수량은 팔려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체결량은 거래량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음, 이건 뭐 과학 시간에 사회 과학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한번 볼게요. 시간이 조 부족하네요. 또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어, 3월 달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당시에는 여기가 여기가 아마 사람들이 파는 가격이었을 겁니다. 파는 가격, 파는 가격에서 아이고 이렇게 할게요. 파는 가격이 여기는 사는 가격이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사는 가격에서 이제는 파는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사는 가격은 내려왔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서 하락하면서 사는 가격이 내려오게 되고요. 다시 파는 가격은 이 정도 수준에서 공급가들 형성하게 됐죠. 그럼 가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사는 가격에서 더 이상 이제 사는 사람이 없게 됐을 때 가격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 다른 사람이 과거에 예전에 샀던 가격들은 이해관계를 통해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 그러던 중어 이와 이런 이와 같은 가격들은 나중에 또 어떤 역, 음... 시간이 없으니까 막 시간에 쫓기네요. 다시 새로운 수요 존이 형성되게 되고요. 과거에 살려고 했던 여러 차례 사람들이 살려고 했던 가격들은 이후에 또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은. 이 가격선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있고요. 이 가격은 과거에,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샀던 가격이기도 하죠. 지금은 여기서 팔았고, 그 팔았던 곳에서 더 이상 팔려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이 많게 되니, 다음번, 다음 판매하는 가격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 있었고요. 그마저도 돌파하고 나면, 다음, 여기, 팔려고 하는 가격으로,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또, 사람들이 판매를 시작하죠. 사는 사람보다 이제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격. 다시. 그러면, 음, 이런,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는데, 이건 지금, 8시간 차트였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좀 어떤가요? 좀 4시간 차트고요 수요전이랑 공급전들은 이와 같이 수요전이 이후에는 공급전으로 수요전이었던 것이 이후에는 공급전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과거에 주였했던 수요전이 현재 공급전으로 바뀌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런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랑도 같은 개념인데 수요와 공급으로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10분은 너무 짧습니다. 액션했습니다. <웃음>